안녕하세요 2월의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기보다 가고 있다는 게 맞겠네요 아 짜증나게 자꾸 목소리도 안 나올 만큼 자기 전에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기왕 이렇게 된거 그동안 어떤 자기계발을 해왔나 그리고 내일부터 뭐를 기록해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 합니다 음 사실 별거 없죠 뭐 매일 일찍 일어나고 명상하고 달리고 물 많이 마시고 카페인 끊고 건강식 먹고 피부관리하고 제로이스트하고 일찍 자고 뭐 이런 기초 다지기만 1년을 한것 같아요 사실 더 오래 하긴 했는데 영상 찍은 것들부터 치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디까지나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지 개발이 아니잖아요. 뭐 개발이 되었든 개발이 되었든 뭔가를 일깨우던가 발달시켜야 하는데 백날 일찍 일어나봐야 아무것도 일깨워지거나 발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몸과 정신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개발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전할 항목들은 단순히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능력을 한 단계 더 발달시키거나 작년보단 좀더 개발에 가까운 도전들을 시도해보려 합니다. 아예 이번 도전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걱정거리 한 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적고 실천해보기를 하려 해요. 한달 동안 하면 거의 30가지가 될 텐데 영상에 다 담기려나 모르겠네요 뭐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Stop t h i n Just Do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오늘의 고민 걱정은 비염으로 코가 자꾸 막히는 점 이게 은근히 걱정이에요 자꾸 밤에 잠을 설쳐가지고 그래서 해결방법은 이비윤호과에 가서 약 타오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막이라고 하다 보면은 병원에 가서 약 타오는 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2월 수일 고민, 걱정은 정부 지원 사업이 한 번에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일정이 부담스러운 점 어, 현금 흐름이 시즌에 따라서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거슬리길래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크지 않아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사업을 구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꾸준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항상 있는 의식주를 건드리기로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교적 의식보다는 시간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식 쪽을 건드리기로 했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품을 해외 이제 한국 제품의 수요가 많은 곳에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 그리고 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트렌드죠 길티플레저 아니고 나쁜 것을 먹으면서 즐거운 길티플레저가 아니라 Healthy pleasure, 이제 건강한 것을 먹으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처럼 패스트 이제 트렌드, 트렌드에 따라서 빠르게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려 하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딥러닝 기술을 조금 활용해서 분석 매칭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략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뭐 저가 당연히 이제 값싼 가격, 마진률을최소한 가격에 평균 이상의 퀄리티를 쭉 제공을 하고 이 부분을 자동화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고민, 걱정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용역 하나하나 의뢰받은 서비스들을 직접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아무리 부업용 용역이라도 이렇게 되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해결 방법은 시간의 의존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강의 자료나 가이드, 문서 판매처럼 용역의 콘텐츠화를 시도해 보려 합니다.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정월 대보름이죠. 오늘의 고민 걱정은 계좌 안에 수익 출처가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브랜드별로 사업자 통장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사업자 하나 더팔 거를 대비해서 사업자 통장 하나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서브 비즈니스들을 창업하는데 이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네, 매일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그날의 고민 걱정을 써보고 비록 바로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날 바로 해결방법을 실천해보는 2 주를 보내보았는데요 어, 제가 어떤 고민 걱정들을 주로 하나 보니까 생각보다 건강이랑 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역시 먹고 살아가는 게 제일 큰 걱정이더라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 걱정들은 많이 없더라 어, 막상 떠오르는 해결방법 적고 실천하다 보면 생각보다 별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어, 일단 지금까지처럼 쭉 기록을 남겨가다가 그 중에서 좀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2주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죠 6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고민 걱정은 부동산 계약을 연장할지 이사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괜찮은 가격의 매물들이 나와서 한번 부동산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고 매물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고민 걱정은 사이드잡 준비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선택과 집중을 할 상품 목록 선정 해결 방법은 이렇게 판다 랭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키워드 찾기,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해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추려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위치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사항은 산재 절차와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오늘의 고민 사항은 산재 신청이랑 수송 방법에 관해서고요 해결 방법은 산재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오늘의 고민 걱정은 수면 장애가 재발한 점이고요 생각이, 생각이 너무 많고 이게 아마도 수면 장애를 촉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고민 걱정이 있을 때 서점을 가는 편인데 왜냐면은 아무리 허접한 내용이라 그래도 일단 작가분들이 책 하나를 쓰려고 뭔가 역량을 이제 다 쏟아 부으시기도 하고 또 수많은 북큐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좋은 책을 선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트렌드 파악하기도 응이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서점에 가서 고민 걱정들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마음에 드는 괜찮은 책들이 있으면 이렇게 전자책으로 구매를 합니다 오늘은 밖에서 조금 읽고 와서 이제 읽은 표시가 몇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집에 와 가지고 괜찮은 책들을 쭉 읽다 보면은 다시 이 책들이 말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들을 따로 출연해서 메모를 하고 그 내용들을 실천하면은 되게 웬만한 고민들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고민 해결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고민 걱정 노트를 적어 보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요. 왜 자기계발러분들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노트들을 작성하시잖아요. 데일리 노트, 화건 노트, 일기 등등등 여러 종류의 노트들을 자기 개발에 활용하시는데 이런 노트 중에서도 이번에 시도해 본 고민 걱정 노트 같은 경우에 자기 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선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 추상적인 상태로 머릿속에 존재를 하면 이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감만 괜히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심지어 가끔은 뭐가 고민이고 뭐가 걱정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유도 없이 불안하기만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노트에 글로 명확히 적어내면 추상적이기만 하던 고민 걱정이 좀 명확해지고 의외로 이제 별거 아닌 이를 때가 대부분이고 이어서 해결 방법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 2, 3주 차부터 느낀 건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맨날 똑같은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거지 생각보다 반복적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면 고민 걱정이 없는 게 고민 걱정인 그런 평안한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막 무슨 화원 노트 100번 쓰기 데일리 리포트하며 암시하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딱 1, 2분 더도 덜도 말고 한두 문장만 할애를 하시면 어느새 굉장한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동력 대비해서 효과가 꽤나 만족스러운 챌린지니까 다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자기개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